저한 번, 한번 들어볼까요? 응. 오늘 노래 하나 나올 것 같아. 응. 근데 여기 막글 쓰는 사람이나, 막 음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품, 뭐, 뭐,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 아, 나는, 어. 혼자서 자택 근무 가능한 사람이 아. 이런데 와가지고. 나는 솔직히 나 랩탑만 가져오면은 나 여기서 한달 많은 게 살잖아? 한 다섯 곡은 뽑아낼 수 있어. <웃음> 그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신경 쓸거 없고. 난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웃음> 뭐, 뭐, 하고 싶었던 공부도 그냥. 저희, 혹시 그 장기 렌트는 조금 할인 되나요? <웃음> <웃음> 뮤지션 할인 또 들어가지 않나요? 아 이거 더블 들어가야지. 그냥. 어, 더블로. <웃음> 예.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작업 한번 해볼까? 세상에 <웃음> 한 번,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웃음> 살아다어 있습니다 음. 어, 약간 그런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브리스에서 여기서 하부다 이렇게 좋나만 위한 기가 사장 사장님이 한번 네 가사 보고 예, 가사 보고 한번 멜로디 한번 붙여서 보시겠어요 Okay. 바쁘게 에쁘게오 a 바가루 a 아 o 세 b 와우 wow. 좋아 좋아 지금 h w o 멜로디가 제일 좋은데요 s a 로 A melody of his o w 느낌이 e 느 e m e l o 지 y of his own t h 기 r e s i 텐데 우리 이거 녹음 한 k 만 때리면 안 돼? 지금? 어. 음. <웃음> <웃음> 오케이 이거 보시고 아까처럼 편안하게 다시? 불러주시면 돼요. 예. 네, 지금 이제 한키 낮은 거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거 우리 같은 노래 안 나오잖아요. 예, 네, 그죠 그죠. <웃음> 좋아요. 시작할 수있 네. 제 컴퓨터 쓸게요. 원, 이, <원>. 삼. <웃음> 바을 다다가 힘들었지라도 그렇지 단는 순간 펼쳐지는 허왜예예예키 예 고기 아 끝났네 <목소리> <여> <목소리> 다총 장은 니꺼다 이거 아 아아아아 야야야야! 예, 예, 예. 오케이 잘린거야? 아 이쁜이라 오 사장님 되게 되게, 되게 좋은데 아 들어 오자 사장님이 이걸 지금 되게 좋은데 처음이 조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처음이 네. 처음이 네. 이거 사장님이 풀어줘. 이걸로 어. 한번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음. 어 음. 느낌 있다. 어 느낌은 느낌은 딱 좋아요. 느낌 있다, 있다. 진짜. 근데 와 아, 진짜 재밌다. 이렇게 사비가 높으면은, 아 벌스가 높으면은 하이라이트에서는더 높아야 <웃음> 예, 예,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이니까. 어 느낌은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다가 이제 열어줘. 이제. 열어줘. 어어줘 코창 어? 네, 너의 모든 걸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이제 가다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웃음> 이제 차이 열어주면 되니까 오 어, 지금, 지금 진짜 좋아요 근데 앞에, 앞에 조금만 음. 좀 살살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녹음 음. 한 번만 다시 해줘서 아요요요 일단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1절이야 해봐. 이게 1절 딱그 어. 컨셉이야 어. 제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베이스로 네. 음원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아유. 예. 네. 저희는 그런 거다 되니까 완전 딱 mp3 파일로 딱 만들어서 음, 음. 딱 나올 수 있게끔. 야 재밌다. 그리고 사장님이 부르신 거 있잖아요. 그거 코드 그냥 이렇게 대충 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사장님이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녹음을 하셔서 목소리만 네. 보내줘도 제가 음원으로 만들 수있어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받아야 되는데. 일정 <웃음> 하면이 어, <1박 2만> <웃음> 되면 진짜 뭐 받아야 되는데 얘기하려니까. <웃음> 나중에 나중에 한번더 왔을 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잼뱃소리 이렇게 톡톡톡 들리면서 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드디어 완성이 되겠지 어, 그것도 새롭겠다. 예, 예 창차소 예. 여기 몇 가지가 추가돼서 어. 약간 진짜 음원으로 만들어진 것. 아, 일단 재밌겠다. 파트 1도 이제 정리 되셨으니까. 어, 정리가 되니까. 파트 1도 어. 대충. 은 그냥 해가지고 뭐 통화로 뭐 하면 되니까 어 좀. 진짜 한번 해볼까요? 그게 그런 게 되게 좋죠 딱 나오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음원이 딱 나오는 음.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좋겠다 그러면 할수 있겠지? 너오면 베이스 녹음 해주냐? 좀 해주지 아 나이스 아 브라보 <웃음> 브라보. 아 브라보 브라보 중아 <웃음> 니가 <브라보, 브라보. 웃음> 아, <브라보, 브라보. 웃음> 아, 이거 좋아 학교 가는 세상 첫 발걸음 잇드로 잇드로 잇드지 나도 로 잇드로 지는로 잇드로 면살로 잇드로 잇 소리 잇드로 잇 거기까지 벌스 하자 거기까지 벌스로. 오케이. 근데 어, 근데 거기까지 벌스로 기억 안 나. 그냥 막 어? 아, 이거요 벌... 어, 거기까지 그 가사까지를 벌스로 하자. 오 아. 아. 아. 어, 느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저 예, 그렇 음. 어떤 어떤 느낌 나오는지 보자. 그러면. 오케이 한번 보자. 그다음에 사영이. 사영에서 은사러도사 멜로 디를저희한테 주시, 주시면 돼요. 네, 예. 네. 같은 가사로 불러 보자. 음. 그러게. 그대로 응. 일단 이을게 들어갈때만 말해줘 들어갈때만 말해줘 들어갈때만 말해줘 3 2 1 2 3 4 너무 바쁘게 바쁘게 바뀌어가는 세상 저 발걸음을 디디긴 힘들었을지라도 보 네. 지는 순간 펼쳐지는 길, 고, 긴, 어쩌면 찰, 나의 순간이, 다 일, 엘드오케 응. 그 브릿지, 다이파다라다이라이 파라다이, 파라다이, 파라다이, 파라다이, 스 파라다이, 파라다이, 파다 Paradise, Paradise, 고고 r a d e p a r a s e Paradise, p a r a d i a r a d i s e o p a r a d i s p a r p p r a e a e r